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임차인 A가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 작업을 하면서 임차 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 작업에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온 경우라면 A가 임차한 부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가 문제입니다. 이 사안의 원심이었던 이심은 임차 부분의 대부분이 도금작업을 위한 생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는데 이 사건 임차 부분의 주된 부분은 영업용이 아닌 상품의 제조, 가공 등의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해당 임차 부분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 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위임차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과 입장을 달리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수 없지만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2조와 3조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 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창고, 공장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수 없지만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중 영세상인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내의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가건물은 같은 법제 3조 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한편 회사는 상행위나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기본적 상행위를 영리목적으로 하는 상사회사는 상법제 4조의 당연상인에 해당하고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하는 민사회사는 상법제 5조 제2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합니다 말하면 상법에 의하면 회사는 상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상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18년 10월에 개정되어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먼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점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정규정은 법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의 계약도 갱신되는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임대인 자신이 직접 권리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려 이 취지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금지기간 시점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하여 결국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기간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나아가 전통시장에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경우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